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플루토스의 콩콩입니다. 오늘도 뉴스 브리핑과 함께 차트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첫 번째 소식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출발한 소식인데요. 당장 규제, 박스, 규제 샌드박스를 점검하면서 블록체인 관련한 이슈가 한번 나왔다고 합니다. 규제 샌드박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정부 제도 중에서 규제하고 있는 어떤 제도들을 정비를 해서 조금 그 성장동력에 이 이런 다하는 그러한 어떤 제도입니다 규제완화 정책이라고 보면 규제완화 정책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관련된 그러한 이슈를 조금 다루고 있었습니다 해외송금 관련해서 블록체인을 사용한 그러한 사례를 조금 강조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해외송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블록체인이라고 하면은, 어 일단은, 뭐, 리플이 있겠죠? 리플. 리플, 그리고, 뭐, 스텔라 루멘 등이 있는데, 어 일단은 이러한, 퍼블릭 블록체인 말고도, 뭐 컨소시엄 블록체인이나 프라이빗 블록체인 중에서, 뭐, R3, 그 다음에 뭐, 여러 개 있잖아요. 그, 그러한 컨소시엄 블록체인까지도 한 번, 어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단순히 뭐, 리플이나 스텔라만 가지고, 이두개 중에 뭐 하나가 될 거다 뭐 이러한 사람들이 있는데 조금 은좀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 그래서 어 조금은 어, 정 오피셜 발표를 오피셜 발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조금은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가장 어, 가장 연관이 깊은. i 은 아무래도 리플이랑 스텔라니까 리플은 어제 봤잖아? 그래서 스텔라 한번 볼까? 스텔라 p r e 스텔라는 n s 못 되죠. 그 a s t e 볼게 못볼니까그니 비트 차트트 찾도록 볼게. 스텔텔라 t 니다 스텔라. 스텔라는 여기에서 강한 반등을 기대해 볼수 있는 어, 그러한 반등 자리를 매우 아쉽게 강하게 이탈했습니다. 약 3,000 사토시, 3,000 사토시 부분에서 반등이 좀 강하게 올 거라고 예상을 한 그런 시점이었는데, 여기서 강하게 이탈한 다음에 이전 반등 지역, 이전, 이전 반등 지점에서 다시 한번 좀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양봉을 좀 만들고 있는 상태고요 12%? 어, 12%의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만약에 어, 저기에 나와 있는 어, 뉴스처럼 해외성금 사례로 어, 리플이나 스텔라루멘이 선정이 된다? 그러한 파트너 대상으로 셀러러 룸이 선정이 된다고 라 하면 충분히 더갈수 있는 트리거 요인이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 믿고 부작정 투자를 하면 조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트리플 바텀 트리플 바텀의 형태를 조금 띄우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트리플 바텀 내지 역헤덴 숄더, 패턴, 숄더 패턴으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목선을 돌파한 이후에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트리플바텀 어, 트리플, 트리플 바텀 또는 역회덴숄더 패턴이라고 하면 은 목표가가 대략적으로 요 목선에서 머리까지 의 길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매물대 이미 그려져 있는 매물대 대략적으로 뭐 요러한 지점들, 요로한 지점들까지는 한번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네요. 약2404 토시, 2404 어, 토시까지는 이 패턴의 목표값으로 한번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탈로살펴봤고요 <웃음> 자, 어제 비썸에 비트토렌트가 상장한다는 뉴스가 떴었는데 원래 2시에 상장한다고 했는데 계속 미뤄지다가 7시? 다 돼가지고 뭐 되게 된것 같아요 근데 어제 보니까 뭐 펌핑커녕 은 오히려 좀 어, 매도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어떤 거냐 보니까 어, 그러니까 에어드롭, 추가 에어드롭 관련해서 직원의 실, 실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음, 오히려 물량이 풀어졌기 때문에 호호로 얻은 물량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매도가 많아지겠죠 자, 비트 트토렌트 차트를 볼게요 근데 어제 뭐 에어드랍이 실수를 한건 말고 일단은 어제, 어제 차트를 보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삼각수렴 형태를 만들고 있, 있었던 와중에 있었던 와중에 어, 상단에 닿았기 때문에 충분히 저항을 예상해 볼수 있다 이후에 수렴 중간부분에서 어, 또는 매물대 반등지점 여기 체크를 해드렸잖아요9583 95, 사토시 이부분에서 어, 한번 지지를 받나 안 받나 이거를 좀 반등을 확인한 다음에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근데 어제 말씀드렸던 지지선은 이미 이탈한 상황이네요 다시 한번 밑에까지 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될것 같습니다 어, 원화 차트로는 일단은 어제는 수렴 돌파후에 리테스트하는 모습이었는데 일단은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달러 차트 기준으로는 수렴을 아직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원화가 좀 프리미엄이 붙다 보니까 외국된 그런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사투 시간이고 달러죠. 0.000583 달러 원단 10원 단인가? 1원 단위, 십원 단위까지 내왔어요. 일단은 여기 내려오면 충분히 한번 내려볼만하죠 엑스트랜드, 에프트라이크. 엑스트랜드는 내려오면 한번 고려해볼만하다. 어, 원화도 원화 차트가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원화 차트는 어차피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수렴 어, 수렴 차 그은 다음에 수렴 채널 하단에 다, 닿는 어, 그 시점 한번 여러분들 차트를 보면서 한번 계산해 보세요. 가격을 체크를 하진 않겠습니다. 차트를 자세하게 보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자비트렌트 관련된 소식이었고요. 자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 용량이 703 비트코인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암호시장이 어, 거의 1년 넘게 하락세를 겪으면서 거의 이 블록체인 기술 관련된 이슈들에좀 많이 소홀해진 게 사실이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비트코인 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졌던 2018년도에는 오히려 어, 역설적으로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술들이 엄청나게 진보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어, 비트코인이 널리 쓰이게, 쓰이게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 스케일링 이슈죠 결국에는 많이,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건수의 그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것을 바로 스케일링 이슈라고 하는데 트레일링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큰 해결 과제가 바로 해결방안이 바로 라이트닝 네트워크였죠 그러니까, 어, 대부분 사람들은 대부분 사람들은 비트코인을 거래할 때뭐 100비트씩 몇비트씩 이렇게 하는게 아니고 실생활에서 사용한다고 하면 뭐 커피 한잔 0.0 뭐 사투시 단위까지 나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블록체인 그 비트코인 하나의 블록 안에 이러한 건수들을 짜잘짜잘하게 다 닫다 보니까 이 처리 속도가 너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이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소액결제권들을 이 체인 밖에서 해결하는 겁니다. 오프체인이라고 하는데 이 체인 밖에서 어, 이 해결하는 사람들끼리 어, 그 사람들끼리 서로 그 오프체인 상, 상태에서 서로 어,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이 체인을 벗어난 상태에서 이러한 소액결제권을 어, 다 이렇게 기록을 한 다음에 완성이 되면 은 모든, 모든 그 소액결제권이 완성되면 이은 이후에 나중에 한 방에 몰아넣는거예요 어, 이걸 라이트닝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어, 이런 라이트닝 네트워크 이슈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연구가 그래서 어, 일단은 상당히 비트코인에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어, 뉴스로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냥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돌파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비트코인 어, 장기적인 어떤 문제 해결 가지 중에 하나였던 라이트닝 레터가 잘 연구가 진행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차트도 어제 봤는데 일단은 뭐 단기 조정, 단기 조정을 조금 제가 가능성을 높이 봤었죠. 단기 조정 아직도 뭐 마찬가지로 단기 조정을 조금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조 ABCD 패턴 1.27까지 확장을 한 다음에 이후에 어, 단기 조정이 조금 유력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었어요. 지금은 좀 양봉을 보이면서 여기에서는 좀행보 어, 행복 행보 가까운 행복에 가까운 그런 움직임을 보이다가 어, 추가적으로 올르더라도 오르더라도 이전 고점 메뉴박스권으로 칠해져 있는 이전 고점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단기 조정 조정을 조금 유력해 보있다 말씀을 들었었습니다. 이 관점 아직도 어, 유일합니다 자 다음 어제 뉴스에 포함되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비트메인 비트메인 자 3분기 5억 달러 손실 발생했다고 언리뉴스를 말씀드렸었는데 비트메인 측에서는 그 뉴스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를 했네요. 자 18년 3분기 비트메인 손실이 5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는 뉴스에 대해서 반발을 하면서 3분기 비트 캐시 비트코인 캐시 하드포크로 인한 자산상 감소를 감안할 때, 비트맨의 상태 운전을 못할 거다. 뭐 이렇게 말, 말씀을 어제 드렸어요. 뉴스에서. 어, 작년, 작년 11월쯤이었죠. 비트코인 캐시가 하드포크 되면서 어, 엄청난 하락을 보였었죠. 비트코인 캐시도. 그리고 그 비트코인 캐시 안에서도 하드포크가 되면서 좀 세력이 양분화되었기 때문에 힘을 못, 받, 못 받을 거다. 그래서 운전을 못할 거다. 이렇게 나온 뉴스가 있었는데, 다시 무근이다. IPO 관련해서도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었는데, 아, 뭐 아직까지는 뭐 건재한 거봅니다 건재한 거 보고 재무 보고서에 따르면은 뭐 자기들은 그런 뉴스에 나왔던 그런 손실을 뭐 입은 적이 없다. 아직까지는 뭐 괜찮다. 이렇게 좀 건재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음, 배트인 IPO가 잘 진행되려면은 일단은 아마피 시장 자체가 회복이 좀 돼야 될것 같아요. 배트메. 회사 자산 자체가 거의 다 암호화폐로 돼 있으니까 얘네는 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비트 캐시의 가격이 곧 얘네들의 자산이 되는 회사의 자산. 어. 그러니까 엄청나게 엄청나게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증권회사나 증권회 어, 금융 투자회사, 그, 주식 그 주식을 투자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그런 회사들도. 해서 운영금의몇 프로를 따로 분산 투자 해가지고 위험 자산 따로 안전 자산 따로 이렇게 다 분류해서 포트폴리오를 해가지고 다르게 개별적으로 관리를 하는 어, 하면서도 수익률이 뭐 그렇게 높지 않죠. 이 기간 투자 기간 투자자들의 목표 수익이 대략 3% 잘하면 3% 이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얘는 하이퍼 리스크 하이퍼 리턴을 어, 회사 자산의 거의 90% 가까운 비중을 암호화폐에다가만 꼬라박고 있습니다. 이0세시세에 자주 유지될 수없에 없겠죠. 아무튼 아마 투자이 마을 빨리 조금 회복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뭐 기미가 잘 보이진 않네요. 아, 아무튼 올해가 올해가 분쇄령이 될 것으로 봅니다. 올해 상반기, 올해 상반기 내로는 한번더3천을깰 수도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있지만 어, 좀더 가능성은 그렇게 높게 보진 않고요. 오히려 높은 가능성은 3,000에서 4,000불. 그 사이를 조금 다지면서, 바닥을 다지는 기간은 3반기 동안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나중에 차트 분석할때잘 읽고 말씀드릴게요. 자, 비트 메인 뉴스. 봤고요 자, 이더리움 소식이네요. 비탈리쿠테리는 이더리움에 외 1,000만 달러 규모의 아마패프에. 1,000만 달러면 100억인가, 100억. 100억 달러, 100억? 100억 정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자유로이 고양이 티 입고 다니는 거죠. 이탈리코 대리는 1천만 달러 규모의 비케 비트 도지 제크카이보네트어 같은 거요. 여기 세고 어거 등을 보유하고 있대요. 이더리움 자산이 약 20%에 달하는 경우래. 이더리움도 많이 갖고 있겠죠. 35만 이더리움이면. 지금 가격으로는 얼마죠? 350만 원, 350만 얼마 얼마가 되는 거죠? 그렇죠? 계산이 안 돼요. 계산이 안 됩니다.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35만 잠 35만 지금 지금 이도가 얼마지? 이도가1 5만원 하네. 이도 15만 원. 하네. 15만 원 하나. 어, 어. 50억. 50억이네. 50억. 얼마 전까지는 해도 거의 100억 이렇게 했을 텐데. 자, 아무튼 이더리움 외에 이렇게 암호화폐를 많이 갖고 있는 이유는 이더리움 재단, 이더리움 재단에서 어, 다른 코인의 어드바이저 역할을 하면서 프로젝트로부터 어, 보수를 받은 그러한 액수들이다 어, 이렇게 좀 어, 해석을 하는 뉴스가 있네요. 그냥 부러워서 부러워서 천만 달러 규모의 아마 앞에 나도 갖고 싶다. 천만 달러. 지금 가격으로도 천만 달러면은 엄청 불장 때는 어마어마했겠네. 거의 지금부터 지금으로부터 거의 한0배 가까운 금액에 달했겠어. 부럽다. 십 분의 일이라도 가고 네요자 마지막 소식은 BNB입니다. BNB. BNB. BNB는 바이낸스에 있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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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코인인데요. 어, 얘는 뭐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고, 스테이블 코인은 아니고 거래소 자체, 거래 자체의 트레이닝을 하는데 이제 거래소 거래 수수료를 이걸로 하면 50%를 할인해줘요. 그래서 좀 쓰이는 건데 일단은 오를만한 자리에서 올랐네요. 오를만한 자리에서 올랐어요 이렇게 이렇게 된 숄더 패턴을 만들면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을 계속해서 좀 이어갔습니다. 13%밖에 안 갔다고? 것 같은데? 여기서부터는 더 같구나 여기서부터 13% 그 말이 없구나 여기서부터 많이 갔네요 150% 가까이 올랐어요 바이낸스에서 150% 150% 가까이 올랐다 근데 역회된 쉘드 패턴이 좀 요즘에는 자주 보여요 그래서 바닷권에서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아이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b n b 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주요 매물 의 저항들을 다 뚫어내고 그래서 상상을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삼각수렴이었잖아요. 삼각수렴, 삼각수렴 채널의 수렴 중심부, 수렴 중심부 가격을 강하게 돌파를 했네요. 한번 저항이 나오긴 했어요. 여기에서 저항이 한번 나왔다가 조정받고 다시 갔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로 위에 있는 요요 헤드 숄드 패턴의 목선에 대한 저항을 한번 도전하러 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는 좀 강한 저항이 예상 예상되겠죠. 11달러 11달러선에서는 좀 강한 저항 예상이 됩니다. 예, 이, 이 지표를 한번 볼까요 지금. 혹시나 과매수권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좀 상승을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봉에서도 과매수를 보이고 있어요. 발버전세가 조금씩 나오네요. 단기봉에서는 한번더시팅을 하고 나서 여기에 표시한 여기에 표시한 어, 이전 헤드앤숄더 패턴의 목선 목선 부분에서 저항을 강하게 받아서 어, 조금 큰 조정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비트토렌트 비트토렌트가 네, 아니죠. 비앤비코인 비앤비코인까지 봤습니다. 응. 네 오늘 2월 20일 어, 뉴스브리핑 그리고 차트분석 함께 시간을 가져봤는데요뭐 어, 그닥 큰 뉴스는 없습니다. 큰 뉴스는 없고 비트코인이 이제 4,000불 가까이 올랐다가 저항을 조금씩 받고 있는데 어, 아무래도 조정이 한번 크게 올 때가 온것 같아요. 어, 왠지 좀 겁먹고 이러는 것 같긴 한데 어 일단 분석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 일단은 어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 홀드하고 계신 분들은 좀 움직임에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좋아요랑 구독 꼭눌러주시고요 어 다른 컨텐츠로도 여러분 많이 찾아뵐 테니까 어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